아무리 게임이 좀 병신같다지만 이거는 이 새끼가 지금 1을 쓰고 아트록스가 1을 쓰고 탐켄치가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이제 또 죽어 이렇게 해서 봐봐 여기 있는데 갑자기 탕 먹더니, 탕 날아가, 탕 날아오더니, 믹신 놈이 여기 있어.